안녕하세요. 신화디입니다 이번 2016년의 즐거운 추석이 왔는데요.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, 친지, 지인분들과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의 앤디도 곧그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. 그럼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